그, 저귤 밭을 조성한 지가 몇년된 거지? 저희는 이거를 매입한 거라서 매입? 언제? 그러니까 10년 정도 됐어요 그당음 10년 전이면 과세 수령은 얼마나 된 거예요? 한 40년에서 45년 그 정도쯤 되잖아았어요 아, 10년 전에 인수했을 때 나무 상태는 어땠어요? 나무 상태 굉장히 안 좋았어요 돈분 엄청나게 때려붓고 막 했을 거 아니야? 돈분을 어. 어. 어. 한건 아니고 주인이몇번 어. 바뀌었고 어. 아무 전주인이 그냥 그 건설하시는 분이라 어. 그냥 방치해서 저희가 음. 이것이 거의 황야인 상태에서 했거든요. 그런데 그 당시 그 그냥 그럼 매입을 하자마자 거의 막 처음부터 유기농을 하신 거네? 매입을 할때 그러니까 저희 그어뭐 고모님 이모님 전부 다 오셔서 가족들이 와서 음. 이 밭에 이 나무 다 죽는다. 아. 왜냐하면 음. 방치했고 뭐그 음. 나무가 하늘을 찌르고 뭐 밑에 그 그사근가지라고 삭다리. 아, 아, 아. 이게 어마했고, 응. 이거 다 죽는다 해서 응. 그 엄청나게 많이 잘라냈어요. 그래도 이제 한번 해보자 아. 해서 그때 뭐 우리는 다 이걸 다 갈아엎고 다시 응. 심어라 보통 뭐별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응. 그냥 그냥 하자 해서 응. 첫해는 그냥 했어요. 응. 그냥 했는데 어, 나무가 정말 그 너무 많이 달린 거예요. 이게 죽기 직전에 막 요만하게 아, 어. 꼬다마라고 느낀 어, 거러지까 음, 어, 그러니까 어. 이거는 죽으려고 마지막 그 뭐를 하는 거다. 그래서 음. 별 얘기를 했는데, 그때 음. 엄청나게 많이 잘라내고 음. 그해 첫해를 관행으로 했고, 음. 그리고 나서 그해 그 감격값이 그 어마어마하게 폭락됐었거든요. 그러니까 예, 예. 매입하고 첫해 음. 마이너스. 음. 음. <웃음> 그리고 나서, 아, 이건 아닌 것 같다. 음. 그래서 어 이렇게 친환경을 하자 음. 해보자라고 음. 해서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음. 그냥 막무가내로 네. 그걸 찾았어요. 어, 정정를 찾았네. 예, 네, 찾는 어. 찾아서 음. 성인포 그 감귤 그, 그 지도하는 거기 연구소부터 음. 이제 음. 책 그다음 음. 업체를 거의 그냥 막 무작위적으로 들이밀었잖 어, 어, 어. <웃음> 그러다가 어. 어, 검색 중에 자담을 만났어요. 아... 네, 그래서 아 그러면 이대로 가자, 그러니까, 그러니까 많은 음, 많은 친환경 음. 업체도 있었을 텐데 자당이 뭐가 달랐어요? 음, 일단 그게 저비용이라는 어, 음, 것 음, 달랐고 음.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맨몸으로 그때는 저희가 이제 40대였으니까 음, 40대 중반이었으니까 음, 음, 음. 그냥 아주 이렇게 혈기 왕성할 때라 음. 맨몸으로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?라고 이렇게 어 업체랑 들이밀었더니 음. 약간 가 가수로 이렇게 음. <웃음> 니네 어. 하다가 말 것처럼 음, 음, 음. 어 이렇게 뭐 가짜인 케데아 이게 제대로 그맨 처음부터를 가르쳐 주지를 음. 그러니까 그걸 이게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못알아들거겠죠 음. 음, 음. 그래서. 했는데 자담은 음. 그 동영상부터 맨 처음부터 아 유기농 이렇게 하면 되구나 요러요러 요러 하면 되겠구나. 음. 자담은 그게 음. 어, 음. 저희가 접근하기 일단 가장 쉬웠고 음. 그리고 이제 어, 그 방법들이 친절했고 그, 이제 자담식을 갖다 이제 뭐 여러가지 미생물 배양도 있고 앱비 만드는 것도 있고 농약도 하고 네. 이제 해서 하는데 이 지금 감귤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바, 방제잖아요. 자담식, 자담올, 자담유황, 뭐 독초에 예, 예. 이로 쓰는 것들 다 공개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실제 실제로 적용해 보면서 어, 효과를 만든 거예요? 어큰 보이는 충들은 음. 유황으로 이제 거의 된것 같아요. 유황과 오일. 로 유황 비료를 예, 어떻게 써? 예, 예. 보통 어떻게 써요? 비료요? 비율 비율 비율은 아 고성형 현미수. 네. 예. 음. 이렇게 해서 이제 더도뎅이병은 자가 제조 프로토에 기계 예, 유지. 예. 4월 말, 6월 말 예. 이렇게 해 주고. 그다음에 진딧물은자다물량 1.5 어 5일 우리 또또 독채 우리 또 독충에 못쓴 뭐 거야? 어, 이때 그 협측도 협측 하고 그러면 아까 그 더뎅이병에 대해서는 예, 예.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셔 가지고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치료적인 아, 안정화가 된 거네. 그렇지? 예. 그래서 나머지 이제 뭐진딧물응애뭐 음? 이런 것들은 뭐 손녀벌레 자담식으로 많이 해결된 거고 예, 예. 그렇게 해서 요즘에 손녀벌레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 저희들도 예. 많나? 갑자기 많아졌어요 마, 많아지면 난리 나잖아 그냥 예. 근데 이거 못 쳐가지고 다 잡은 거예요? 아니 다 잡은 건 아니고 어. 이게 이거 안 보여 지금뭐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<웃음> 어. 있어요 저 안에 들어가면 어, 어. 요거 겹치는 요거자담 네. 뿌렸죠? 어. 뭐 뿌렸어? 돼지감자 뿌렸고 어. 자담 음. 돼지 감자 가지고 못 잡을 텐데. 돼지 감자 그 음. 하고 그저기뭐 하고 함도하고협초도 넣고. 아. 어. 그리 한번 여기 삼점포약 뿌리는데 면 연지도 들어가? 어, 한게 말로 음. 한사그러 그러니까 넉넉히 이렇게 한400말 뿌려요. 400 말? 음. 아, 보통이 아니다. 이거. 몇 시간 걸려요? 둘이서 이제 양쪽으로 그 기계 이 시설이 다 돼서 둘이서 동시에 손방제라는 거야. 한 방제 다 네. 시간 둘이서 열 네. 시부터 몇 시까지? 어 이게 저녁 밤을 주로 하거든요. 음. 한네 시부터 시작을 하면 아홉 음. 시 9시 정도까지? 아홉 시까지? 예한열 9시. 네, 시까지. 그러한 달에 몇 번? 거. 아이고 이거 할 때는 많이도 하는데 음. 4번? 어. 네 번? 어.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깍지벌레 같은 경우에 특히나 여기는 많잖아 그게 깍지벌레 네. 잘 잡혔어요? 예, 뭐 보시다시피, 음, 그렇게 깨끗하네. 뭐, 뭐 아니 깍지가, 음, 그 있긴 있어요, 있긴 음, 있는데, 음. 그렇게 많이 우려할 만큼이지는 않아요. 음, 예. 어 그래. 그냥 비교도 잘 잡힌다. 예, 비교. 여기는 이분 깍지벌레가 뭐가 생기는 거, 하살깍지? 화살 예, 화살깍지그게 심한가? 네, 심한 것인가, 음, 여기 이제, 어. 여기는 좀 괜찮고 안쪽으로 어. 들어가면 어. 있어요. 아 그래요? 예. 어, 그럼 이게 깍지벌레 같은 경우에 그렇게 방지를 하면은, 예. 그, 방제된다는 음. 느낌이 언한 며칠 있다가 나오나? 그러니까 한 3일 있다 보면, 어. 시들시들 한것 같아. 뒤로 까져가지고, 들떠가지고, 예, 예, 어, 예, 예, 입사기에서. 예, 예, 예. 어, 그근 이제, 어. 뭐다된건 아니고, 그리고 음. 또 해야, 음. 그 다음 이렇게 연달아서 해야, 어. 어 그래도 한, 한뭐 60, 70% 정도는. 이제, 그러면 아까 예. 이제, 그, 여기에 은행이 있다랬잖아. 그 예. 이제 은행하고, 돼지감자하고, 이제, 그, 협죽도를세 가지를 갖다 버무려서 예, 하는데, 느낌상으로 어떤 거에 대한 집착이 좀 생겨요? 어떻게 뭐가 좋다 이런 거? 은행이 좋은 것 같아. 요 은행이 좋은 것 같아. <웃음> 근데 어, 왜, 왜, 왜, 어떤 면은 좀 좋지? 강력해 보여 그게. 아 그래. 어협축도도 <웃음> 세다. 예, 협축도도 응. 협주도도 세요. 협주도도. 어, 어. 돼지감자가 제일 약한 것 같아요. 그지. 예. 그러니까 협축도나 은행을 쓰게 되면 돼지감자는 쓸 맛이 안 나요. 예, 느낌이 예, 안 생기잖아요. 예, 예, 예, 예, 예, 느낌이 그래. 아, 어,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선녀벌레 같은 경우에 예. 제가 실험을 해 보면은. 은행을 안 쓰면 잘안 네, 되더라고. 잘안 예. 어. 그걸 느끼는 시 거야? 예, 예. 아, 그래요. 아, 그렇구나. <웃음> 나, 이거는 대지 감전 안될것 같잖아. 아무서 음, 음. 얘는 안 죽을 것 같아요. 음, 무슨, 네, 아, 그렇군요 예. 선생님, 그 이제 그 자담식 방제라 하면서 3,000평에 1년에 약값 얼마 들어가요 어. 기계제랑 아, 해서 한200 정도 맞을까요? 기계유지 하고 보로도액 값이 그게, 그게 얼마가 많이 차지해요. 그게 얼마가 차지해요. 200에서 그거 그 차지가 거의 한7 0을까요 70%? 않을까요? 70 네. 반은 넘은 것 같은데. 어. 어. 그게 반을 넘어면 그러면 자담시 이3 0 0평의자담식 농약이 100만 원이 안 됐단 말이지. 맞죠? 어. 그것만으로 절약이 많이 되는 거네요. 엄청 많이 되는 거죠. 그 자담이 그래도 저는 그 저희 어떤 방제의 기준 음. 자담이에요. 어 오, 아부도 하시네. 아부. 그부 아부. 라니아요이부그 축이 있어야 되거든요. 이게 아부. 아부. 아부. 아부. 아부. 아부. 아부. 제공한 방제력 기준으로 해서 음. 나의 경험을 추가한다든가 음. 어, 이 그런 게 이제 근데 저희는 축을 기본적으로 어 돈이 없으니까 울트라 음. <웃음> 로코스트 <웃음> <웃음> 자담을 이제 네. 그, 했는데 어, 100%는 안되고요그 음. 어, 아, 거기 있지만 이제 어, 응애, 음. 어, 깍지벌레, 음. 그다음에 독궁애. 음. 아, 이제 이런 게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 선녀벌레가 점점점점 음. 점점 확산되는데 이것도 어 적게 어 때리면 음. 어 충분히 이제 자담으로 가능. 뭐 선녀벌레까지 잡았으면 뭐 대단한 네. 거지. 예, 예. 예.